어딨냐 까봐야지 여러분들 만약에 저 깠는데 진짜 안좋은것 뜬다 그냥 망했다고 보세요 음. 어딨어 특별선물 보상받기 나 얼마뜰까 여러분들 계산좀 해보죠 그러니까 스톨링도 그렇고 첼시가이까 좋더라고 그리고 첼시에 세우챔건 쓸수있지않나 스트라이커로 셉첸 쓸수 있으니까 지이지스 토치팩 필요없고 요거랑 요거랑 아, 아까 뭐였지 이거였나 이거랑 요거 두개였나 이거 이거 세개 이렇게 나 못봤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네 어 리버풀 이거 필요없고 자 이거 세개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BP로다가 면감좀 보자 여기서 150만원 뜨면은 저기에서 잘 뜬다 오케이 150만원 떴고 가보자 음. 일단 BP부터 여기서 내가 봤을때 8500 아니면 9천만원만 줘도 이득이야 어 그냥 아마 그렇게 줄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5억이나 6억 든다? 대이득이죠 가보자고 하나 둘셋 가보자 봐봐 8500 바로 뜨잖아 음. 이럴줄 알았어 지금 현재까지 8500 떴어요 여러분들 8500 여기서 제발 토치 1강 토치 강 하나 진짜 좋은거 하나만해 가자 제발 좋은거 들어가서 스파크 딱 띄워주고 그렇지 아물론데 선수같이 9억 9억 8천 10억 10억밖에 안 써? 야, 나겐 능모음이나 침투력층 직각 반응, 저거 하나만 주라. 침투력층 직각 반응. 아. 아니, 스탠딩 테클라 안 쓴다고. 아니, 별론데. 나 10억? 10억은 좀 별론데. 전력 질주에다, 별로다. 망했네잉. 아. 또차 아니야 그리고